허허허허허 <웃음> <웃음> 여보 고생했어 이제 이 집은 절반은 당신 것이 됐어 아이 게다 당신 덕분이지 드디어 대출 20년 중 10년을 갚았어 이제 10년만 더 갚으면 이 집은 내 거라고 어? 아빠 무슨 말이에요 어기도 우리 집이잖아 어? 에이 우리 동생은? 그냥 MZ세대라서 세상 무정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 집은 아빠가 정말 무리무리를 했어 은행에 아주 여보까지 끌어모았어 20년 대출로 사신 집인데 1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 돈을 갖다 바치신 거야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또 10년이라는 돈을 내야 된다고 아, 뭐야 쉽잖아 그러면 아빠가 회사에서 안 잘리고 신6만더 열심히 다니면 이 집은 진짜 우리 것이 되는 거야 뭐야 뭐야 짱와 어, 어. 아 쉽게 뭐가 쉬워 아빠가 회사에서 잘리는 건 시간 문제야 일을 정말 못하거든 어, 어. 어. 아, 예, 얘들아 그거는 너네들이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음. 그래 아, 얘들아 아빠 기운 빠지게 왜 그런 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음. 어쨌든 여보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하여, 그러게 빈손으로 이제 와서 내가 20년 다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말이야 벌써 10년이나 갚았구만 아빠 어 10년이나 남으셨네요 하지만 10년 뒤에 이집 대출 비용 다 갚으면 또 저희 대학교 <웃음> 보낸다고 등록금에다가 그리고 요르르 대학생 되자마자 성형 수술한다고 또 조를 태고 쌍꺼풀 수술에다가 눈코입까지 고치면 최소 5천만원은 들거고 또 명품 얻사달라고 조를 태고 저는 공부를 안해서 취직을 못하면 집 집에서 지금처럼 뒹굴뒹굴. 집에서 놀기만 하면 아빠는 최소 30년은 더 일해야 된다는 말이죠. <웃음> 아니, 얘가 아빠 키운 빠지게 팍! 아! <웃음> 여보, 괜찮아, 괜찮아. 저게 현실인걸. 하지만 난 우리 집 가장으로서 그 정도 희생은 할수 있어. <웃음> 엄마, 아빠. 음. 그런데, 요즘, 우리 집이 이상한 거 있죠? 이거 봐봐요. 잘 봐요. 응? 음? 응? 음? 이거 봐요. 계속 한쪽으로 굴러가요, 공이. 응? 음? 그러게? 어. 집이 오래돼서 공사가 부실하게 된 건가? 음. 아, 그런가? 아니, 공이 진짜 이쪽으로만 굴러가네? 집이 기울었나? 음. 아빠! 어이, 그리고 요즘 여기 집에 어이, 금강기 보여요. 르게 여보! 아, 집에 이렇게 금이 많아?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없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냐? 여보가 주먹으로 내려친 건가?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돈 아까워서 그런 짓안 해요 아, 집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좀 심각하네 일단 사람을 불러가지고 좀 수리 좀 해야겠다 그래요 나중에 나중에 생각해요 오늘은 일단 기분 좋은 날이니까 그래 그러자고 야, 얘들아! 이거 음식 다 씻겠다. 한잔하자, 한잔해! 아이고! 한잔해요. 어, 아 맥주 맛이, 아하, 진 좋네요. 아. 야, 야, 야! 맥주를 마시면 어떡해! 아, <웃음> 아우, 취한데. 아우, 집이 기울어서 그런가? 아우, 뒤로만 가지네.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안 맥주 맛, 시원하고 좋네. 아유, 뿅. <웃음> 여보! 아... 여보! 아... 출근해야죠! 응응 음, 음, 음. 빨리 일어나서 씻어요! 음... 어휴... 음? 음? 뭐야? 왜 이래? 왜 물이 안 나와? 뭐야? 왜 물이 안 나와? 배수관 쪽에 문제가 생겼나? 호우... 음... 흠... 음, 왜안 그래 되는 거야? 여보! 물이 안 나오는데 무슨 일 있나? 아이 그러게요 아무래도 오늘 수리기사 불러가지고 집수리 좀 해야겠어요 하.. 아직 대출 10년이나 남았는데 수리 집이 왜 이러는 거야 응 어? 어? 어어? 어어? 어어?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 어? 아! 지진 아니야 지진? 어어?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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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아 어, 어 잠깐만 얘들 얘들은 얘들아 괜찮니 어어어요루루 일어나봐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치질이 난건가어 리아야 리아야 어? 도대체 무슨 일이죠? 진진인가요? 어, 도대체 나도 영문을 모르겠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여보, 어? 어? 피를 봐요. 뭔가 어? 동그랗게 오. 구멍이 뚫린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거 혹시 싱크홀 아니야? 싱크홀? 그거 학습지 아니야? 공부하기 싫은데 아, 그거는 싱크빅이고 싱크홀은 말이야 땅의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어? 아 싱크홀이 우리한테 일어난다고? 어쨌든 얘들아 우사해도 다행이다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서 어, 좀 살펴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음. 일인지 음음 음. 음. 아빠,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나가요? 어이, 집이 다 망가졌고 어이, 우리 집만 덩그러니 싱크홀에 빠졌잖아 아 우리 집! 아직 대충 20년이나 남았는데 이거 완전 피더이 앉았어 아. 어, 어, 20년 됐네요 다시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예전에 집 없을 땐집 가봐 제발 떨어져라떨어져라 빼고 밀었는데 도대체 몇 미터 아래인 걸까? 음. 엄청 깊은 곳에 빠진 거 맞는 거 같은데 그니까 아 맞다 일단 구조 신청을 하자 휴대폰이 여기 있거든 잠깐만 112 어? 신호가 안 가네 여보 집붕으로 가면 신호가 터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올라가 보자 안 터지네? 아이, 아이, 우린 여기 갇혀서 죽는 건가? 일단 그런 우울한 소리 하지 말고 누군가가 구조하러 와줄 거야 절대 우리 가족을 죽을 수 없지! 열심히 대충을 갖고 있었는데 어, 그래서로도못 죽어! 일단 집에 음 먹을 게 있는지 확인해보자 빨리 각자 흩어져서 응. 먹을 거 찾아봐 먹을 게 있어야지 오래 찾아. 빨리 버티지 이거 며칠도 못 버티겠는데요? 음 괜찮아 괜찮아 최대한 아껴먹으면 조금 버틸 수 있을 거야 음. 어... 여보 사람들이 우릴 구해주러 오겠죠? 나야 모르지 일단 여기서 기다리는 수밖에 음. 차. 음. 차. 음. 차. 어, 몇 시간째? 있었더니 배가 너무 고픈다. 라면, 인체, 어. 인체. 어. 어. 어. 어. 야, 리아야, 그거 아껴 먹어야 되는 거라니까. 어. 어. <웃음> 말대꾸하지 마. 녀석이, 이 녀석이, 어떻게, 어떻게? 괜찮아 여보 우리 에게는 당근이 엄청 많다고 그거 나눠 먹으면 돼 당근 <웃음> 아 그래 귀엽다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음. 많이 먹어 당근은 음. 어디있고 요 루루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 아, 이것도 먹을까? 이것도 먹을까? 이것도 먹을 이것도 먹을까? 요 루루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아 귀여운 두더치가 있길래 당근 줬자. 당근 이이요이야 그건 우리 마지막 이이이었다이이이고아이이아이이이렇이억이하게 일만 하다가 아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아. 엄마 아빠 두더지가 뭔가 할말이 있나봐요 이디어 우리 동생이 여기에 몇이간째갇혀있이이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네. 얼굴도 두더지처럼 똑같이 생겨가지고 두더지랑 말을 하는 고맨. 지 어, 그 자기를 따라오래요. 어? 따라오라고? 땅을 파주고 있어. 어? 이게 무슨 일이람? 아무것도 안 보여.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 어! 어이, 살았다! 피치야! 피치다, 피! 아! 도지야, 너무 고마워! 어! 어 이거 우리 동네야! 아이고, 나 살았다! 아이고, 살았네, 살았어! 도지야, 고마워! 제가? 거지야 어? 잘 가. 어이, 어? 어. 어, 우리 집 봐봐 완전 큰 구멍이 생겼어 어. 기분 없어졌지만 우리 가족들이 안 다쳐서 그래도 다행이야 어. 여보 다시 대출받아서 집 지으면 되죠 뭐 어, 괜찮아요 아빠 그래도 그 대신 저희 동생 더지가 생겼잖아요 <웃음> <웃음> 아내집 아, 어. 뿅 구독 뿅 좋아요 <끅> <끅> <끅> <끅> <끅> <끅> <끅> 안녕 <안용>